자, 잘 부탁하고요. 자 BCD 제가 합니다. BCD 까불지도 마세요. BC... 아 내가 간다니까. 자 덤벼라 페롤이. 아또굳었네 이거. 아유 페롤이거 진짜 극혐이다. 와 미쳤다. 이 페롤이 떴다. 야, 야패 페롤이 이거 진짜 극혐이다. 야,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페롤이 진짜 극혐인데? 야, 페롤이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아 뭐야, 잘못 썼어, 아. 이거 마오 뽑자 뽑바다오바다오다이오이성 오바타 바로가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바타 오 아, 또 묻었어! 페롤이! 아, 아, 진짜 극혐 페롤이네. 아, 이거는 레벨, 아, 이거 레벨에 관계가 없어. 핸디 이고 돌아가. 어디였어, 페롤이? 좋아. 자, 원, 투, 쓰리. 이리로와 페로리 이리로와 페로리 오케이 이리로와 내려와 너도와 거프 잡아야 돼 뭐야 거, 거프 왜 피가 그대로냐 아 뭐야 다 뺏겼어? 아 오랜만에니까 참 연승하기도 힘들고 이거 어 됐다 요 과정하면 이긴다 응 개꿀 여기 지켜요 이제 어우 지는 줄 알았네 어우 야한번이기야 무시하기 힘들다 이거 어우 힘들 아, 어, 페로스페로 장난 아니네. 야, 페로스페로 진짜 빡시다. 레벨 관계없이 그냥 굳어버리잖아. 어 이거 페로스페로 뽑기 한번 갈까? 자, 잘 부탁 자, C쪽 잡죠? 퀸이랑, 여기 폭풍루피랑 땡구프 있는 거 보니까 답이 없어요. 어 봐요. 여기 센터에 서아또붙었네 타... 이거. 자, 여기 이제 갖고 와고요 제가. 좋아요. 자 키나저씨. 자 키나저씨 잘해주고요. 자 여기 내가 가져가요. 자, 나다태웠어나 진격띠. 아이 뭐야? 아 오왕 루피네. 자 오왕 루피 이제 곧 죽어요. 자 진격띠. 안 진격띠. 진격이 유성 화산이다 씨. 진격이 유성 화산. 오오 내가 지금 최전방에서 싸워주는데 어떻게든 안 되니? 브라키오 싸우러서 오세요. 에이. 날 치세요 빨리. 여기다 가져갑니다 무조건 여기를 내가 가져가면 압승 예상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오케이 여기 잘 갖고 왔어요 자 생국구상 방가링 아 피해가셨네 다들 날 피해가네. 아 좋아요. 이곳을 지킨다. 나오는데 아예 나가 있어야지. 들어와. 좋아. 역시 진격은 승리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로스 페로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 명암도 위대하고, 배리어치면 접근이 안 되고, 무엇보다 명암이어도 자 굳어지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제 시간이 엄청 오래 가서 생각보다 굳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뒤에서 같은 팀원가가 때려주면 개꿀 끝나는 거예요. 오항은 신이 내려준 선로 이제 니카로피 나오면 나가리, 니카로피 나오면 나가리 개꿀. 페로 스킬 쿨도 굉장히 빨라요. 야 이거 답이 없어. 스킬 쿨까지 봐. 스킬 쿨도 굉장히 빠른앱 쿨. 예, 야 페로 스페로 진짜 대단하네. 내가 이거 특집으로 만들어야겠어. 페로 스페로 진정한 페로 스페로의 심층 분석을 이거 원바로를 위해서 이거 원바로 이거 유튜버로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야겠어. 특집으로다가. 하이도 샹이 잡아요. 이게 맞는거 같은데 신샤이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페로스페로가 그냥 어중이 떠중인줄 알았더니 아주 위대한 친구였다 명함도 위대하고 명함으로 백플피 원수 아카이너도 잡는다고 요자 요게 요거야 요거 요구. 사탕으로 굳어버리면 답이 없다 뒤에서 가진 뒤 원카가 쳐주면 끝! 개뿔 스킬툴까지 빨라서 답이 없어요